자, 렌더를 하기 전에 밑에 바닥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,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엄청 키워 주시고요 적당히 색깔을 줍니다 이렇게 적당히 색깔을 주고요. 자, Z를 눌러서 렌더로 한번 가 봅니다. 자, 렌더로 가면 일단 빛이 없어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 Shift A를 눌러서 자, 라이트에서 선을 추가해 줍니다. 자, 선을 추가해서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좀 올려 주시고요. 자, 을 추가하면 이 정구 모양 대 이 옵션이 있는데 트렁스를 한 3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밝아졌는데 좀만 더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s u 의 각도를 이렇게 바꿔 줄 수도 있는데 자 로테이션 i o n 을 눌러서 이렇게 X축이나 Y축으로 각도를 좀 바꿔 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물을 눌러가지고 이제 물을 손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IOR 값이 굴절 값인데 이 IOR 값을 좀 낮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값은 똑같이 해도 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문제는 지금 EEVEE라는 엔진을 써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인데 자, 이 c y c l 엔진으로 바꾸기 위해서 먼저 이 Edit 프린퍼런스 창으로 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 탭으로 간 다음에 CUDA와 OTX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자기가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를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로 바꾸시면 이렇게 바뀌는데 먼저 디바이스를 GPU로 바꿔줍니다. 그러면 이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. 자그 다음에 이 밑에 디노이징이란 탭이 있는데 자이 뷰포트에 체크를 해줍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렌더가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다시 물을 좀 조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굴적 값을 원래대로 하면 1.33이 적당 값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, 굴적 값을 원래는 1.1이 맞지 않는 값이긴 한데 어차피 현실처럼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니까 제가 원하는 값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. 1을 하면 아예 없고요. 굴절이 1.1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. 1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. 1.1 정도 랜도 샷을 찍으려면 카메라라는 게있 하겠습니다. 1.1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. 1겠습니다그다음에 Shift A를 눌러서 1.1 정도 니다가니다 자 카메라를 추가한 후 0번 버튼을 누르면 현재 카메라가 보고 있는 이 뷰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일단 카메라를 선택한 뒤에 제가 원하는 값으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30.609 마이너스 30.609 30 9 4 7도 정도 45도 자, 이렇게 카메라를 보시면 지금 이제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원근감이 먹어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걸 꺼주기 위해서 이 오토그래픽을 눌러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주민이 돼 있으니까 이 오토그래픽 스케일을 이렇게 값을 좀주시 값을 좀 조정해 주시고요. 자, 그다음 이 화면의 비율이 좀안 맞아가지고 자, 이 위쪽에 보면 이 렌더 출력 프로퍼티가 있는데 여기서 해상도를 좀 조정해 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늘려준 다음에 카메라를 잡고 이동툴로 좀 위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. 자, 이러면 화면에 다 들어오게 되는데요. 지금 제가 세팅한 이 값이 무엇이냐면, 그 등각 투영 뷰라는 것을 설정한 것인데요. 등각 투영 뷰는 일단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고, 그냥 쉽게 말해서 후시가 안 먹은, 그러니까 퍼스펙티브가 꺼져 있는 그런 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실제 길이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c 스펙티브가 켜져 있으면 멀리 있는 것은 조금씩 왜곡이 되고 그러겠죠. 그리고 아이스 매트릭 같은 경우 이 가운데 각이 120도입니다. 자, 근데 이 등각 투영을 쉽게 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할 때마다 수치를 주는 건 아무래도 귀찮기도 하고 해서 어떤 분이 에드온으로 바로 등각 투영 캠을 만들 수 있는 에드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. 자, 제가 첨부한 주소로 가시면 자, 이렇게 창이 뜨는데 이 코드에서 다운로드 집을 눌러 줍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다운이 되는데 자, 블렌더에서 이 에디트 프린퍼너스에 들어간 다음에 에드온 창에서 이 인스톨을 눌러서 그 다운 하신 거를 원하시는 데다가 압축을 먼저 풀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py python 파일을 열어 주시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create isocam 이라고 되어 있고요 체크를 하시면 이제 적용이 완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카메라를 지어 보시고 Shift A를 누르면 맨 밑에 Create IsoCam이 생겼습니다. 저희가 쓸건 True IsoCam이고요. 이렇게 바로 방금 만든 캠과 똑같은 수치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조정 좀 해주시고요. 저는, 해상도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. 자, 다시 언더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적당히 된것 같은데, 그림자의 색깔이 좀 아쉬워가지고, 그림자의 색도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. 자, 밑에 프로퍼티 창에서, 월드 프로퍼티스에 들어가면, 이 백그라운드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, 이거를 적당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전보다 훨씬 반뜻해졌네요 네, 그리고 바닥 색 또 조금 바꿔 주겠습니다. 네 이제 얼추 적당히 잘된것 같습니다. 네 근데 지금 돌이 다 잠겨 있는데 이게 하나만 나온 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돌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렌더샷을 찍을 것인데요. 자 렌더샷을 찍기 전에 자, 해상도나 이런 거는 다 되어 있고. 자, 이 사진 모양을 누르시면 이 디노이징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. i 이 디노이징 데이터를 체크해 줍니다. 자, 이잘 보시면 이 유리 같은 데 노이즈가 껴 있는데 이런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 이 디노이징 데이터를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. 자, 그다음 자기 렌더 샷의 품질을 올리고 싶으면 이 샘플링에서 값을 올려 주면 됩니다. 다만 올릴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적당히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렌더를 해보겠습니다. F12키를 누르면 렌더가 시작됩니다. 네, 이렇게 렌더가 완료되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즈가 엄청 많이 꼈습니다. 자이 노이즈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, 이 위에 컴포지팅 탭으로 가서 유즈 노드를 체크해 줍니다. 자 그러면 방금 렌더링한 이 렌더레이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 노이즈를 검색해 줍니다. 자 그대로 가운데 이렇게 놔주시고요. 자 디노이징 노말을 노말. 디노이징 알베도를 알베도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같치 스페이스 눌러서 뷰어라는 노드를 이렇게 찾아서 추가해 줍니다. 자, 이 뷰어 노드에 이미지를 연결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 노이즈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랜더샷을 저장하는 방법은 F11 키를 누르고 이 렌더 레졸트가 아니라 이 뷰어 노드로 바꾸면 자, 이 노이즈가 사라진 이 렌더 샷이 보이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빛이 지는 게 조금 보기 그래서 저는 마무리로 이 빛의 방향을 좀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거북이도 좀 너무 커 보여서 얘는 좀 줄여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렌더가 완료되었는데요. 저는 마지막에 이물 부분에 러프니스 값을 0.1 주고, 라이팅도 이 빛나는 부분이 좀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도록 조정해 줬습니다. 또, 다리 부분에 이 부분도 레벨 값을 줘서 좀더 각이 더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. 자, 렌더를 할때이 컴포지팅 부분에 이미 디노이즈 이 노드가 연결된 상태에서 다시 렌더를 하면 지금 보는 거와 같이 렌더 결과 자체 에 이미 노드 값이 이미 결과가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렌더가 되게 됩니다. 자 그래서 맨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뷰어 노드에서 저장을 해주겠지만 만약 렌더를 두번 이상 하실 때는 그냥 렌더 레졸트에서 이미지 세이브 어즈를 눌러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 저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조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, 작품을 다 만들어 보셨으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만들면서 굳이 똑같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저 같은 경우 그냥 렌더샷을 이렇게 물을 좀 낮춰 가지고 수면 위로 나오게 해 가지고 좀 다른 렌더샷을 하나 더 찍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강의는 일단 현재 준비 중인 강의의 소개 영상으로 돌아올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유용한 것 같은 거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띵준이었습니다